연희동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입지 조건으로는 살기가 좋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땅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원래는 사람이 살자고 있는 땅이 아니었고 유휴공간으로서 어, 교통섬이었고요. 아마도 저희가 해본 설계 중에서는 가장 제약 조건이 많은 그런 어, 땅이었어요. 주민들이 울타리를 치고 좋은 시설들을 쓰는 게 아니고요. 뭐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 소위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 이웃들이 함께 쓸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파트 단지가 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역할을 했다면 은 여기는 그런 울타리가 없는 저희가 지층에서는 그 입주민들과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카페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은평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이자 전시공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데크 레벨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점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청년센터 또 지역시설들이 같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신기해서 구경오는 그런 곳이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되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뭐 서울시민, 혹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해외의 어떤 분들도 이 건물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많은 유일부지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유일부지들이 단절되고 이제 고립된 상황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런 콤팩트 시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공간들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 또한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을 위한 체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제일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중랑 구민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생활용 s 소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융합될 수 있는 걸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좀더 억세스할 수 있는 동선 체계라든가. 그리고 진입에 대한 교통 체계를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공간에 시민들이 이제 거주하고 살아갈 공간인데 이 시민들이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의 삶을 영위하게 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도시적인 잠재력, 육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주변과 함께 할수 있는 어떤 큰 그런 공원을 만드는 문제,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이제 교육을 했고, 땅값 정도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기존의 차고지금도 유지 하면서, 공공의 행복주택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소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시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계획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차고지를 이용하신 차고지 종사자분들이나, 거주민 분들이나, 외주에서 소시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나, 모두 각각의 서로 그 생각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 좋은 건축에 대해서, 도시의 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공간이다라는 그런 평을 주고 싶습니다. 지역주민 및 입주민 그리고 차고지 종사자가 이용하는 사회공공제를 닮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사형 공원에 지역주민과 입주민이 이용하는 공원과 기능적인 차고지와 행복주택을 건축적으로 해결한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자의 니드와 요구를 만족시키는 컴팩트 세타라고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 구상된 짜여진 도시 디자인과 우리의 삶의 질을 어,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서울시에는 많은 유일부지들이 있는데 단절되고 이제 고립된 상황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런 공간들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 또한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중년 국민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기에 부족했던 사회적인 간접 복지 시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삶을 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건축가는 그것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떤 이 자체가 뭔가를 드러내는 그런 것보다 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저세번 해봤습니다. 더 했습니다. 신내입니다. 중사 그리고 최근에 강일. 오늘도 못 했었다고. 어려운 질문만 계속 날같 아니 요아 이거 좀 축제 같겠죠? 네. 일정에. 네. 아 그럼요. 네. 그때 이제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뛰쳐가서 투먼 들어가서 만났던 아르투리아로 갔던 네. 기억이 납 네. 나네요. 맛있겠죠, 바로. 저희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